w e e a 지면 엉덩이 회... 합창으로 힙로나 hip hop 쉐이크 쉐이크 함께 어들이 h a a k e 후회하지 말고, shout out. 세상에 맞춰보자 b r e 언니들이 맞지 못해, 악점 다시 한번 어크들 shake i 를 비웃으며 f i 다치게 하며 인도고 달려와스틱지며 엉덩이.